해피뉴이요. 2023년 새해가 왔어요. 올해는 개묘년 검은 토끼예요. 검은색 토끼라 이상할 줄 알았는데 흰 토끼보다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보시고 검은 토끼의 좋은 기운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그림을 유화로 그리려다 포기하고 오일 파스텔로 덮어 그렸어요. 유화 질감은 조금 더 공부하고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.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.